나 소스 도허었다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아! 어.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와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아니 황금 올리브는 다른 데서도 먹을 수 맛있... 있잖아. 맛있어뭐 먹어 줄 필요는 근데 향도 맛이 기호가 안 나네. 그래. 야 그거 한 다리 하나씩 집어 가지고 그냥 뜯어 먹는 거잖아. 뭐 원피스 원피스 통닭이야? 야 약간 뭐 그런 느낌이잖아. 아, 진짜? 어, 어, 살짝 그런 느낌. 아, 오케이 오케이. 먹을 그걸 내가 왜 비비큐에서 시킨다고 하겠어. 자메이카 통닭이 <목도 많이 먹었을 통다리 목도> 구이는 비비큐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철같집슈프림 양념 그게 맞긴 한데. 그럼 내가 자메이카 통닭이 구이 시키면 너네 안 먹을 거야? 나 누나가 먹던 거 먹을래. 그래, 너내먹고만 먹고, 너안 먹을 거야? 아, 황금 올리브 시키면 그거고. 그래, 너안 먹을 거고, 너 먹을 거야? 나너 먹으면 나 먹지. 그래, 그러면은 두 마리만 시키겠습니다. 아, 시키는 게면 세 마리 시켜라. 얘들아, 치킨 먹자! 미도, 양주 주놈! 헐, 나 이거 한 번도 안먹어봐서 진짜 궁금해. 아, 어, 냄새 개 좋다. 아, 자메이카야 이게? 어. 와, 미쳤다. 어, 개맛있겠다. 나 양념만 이렇게 쪽콕 찍어 먹어야 돼? 아 어, 뭐야? 내가 거 껍질 내 스타일인데? 푸짐하게 시켰어. 잘했지 맛있겠지. 솔직히 한국 올리브 보다 더 맛있겠지. 맞아. 아, 막상 보니까 좀 맛있게 생기긴 했네. 아 냄새가 맞아. 진짜 개쫓인데잘 먹겠습니다! 말고...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아 여기 말고 잠깐만, 적죠! 잠깐만. 그래? 우리 이거를 아니야. 그냥 먹으면 재미없어아 지랄하지 아, 마 그냥, 그냥 먹아 아 그냥 먹으면 좀 재미 없잖아. 개쩌러. 그러니까 개쩌는 거를 막 보니까 막자 보니까 또 먹고 싶잖아. 아니 그냥 싶으면 손으로 하나. 먹어야 되는 거 아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먹어야 되니까. 나손씻 쓰고 올래. 손을 손으로 뭐. 먹어야겠으니까 뭐래 해야 돼? 가위바위보를. 왜러 그러니까 손을 손으로 왜? 먹으니까. 왜? 내가 내가 시켰는데. 왜? 굳이. 내가 먹을게. 그게 재밌는 거지. 왜? 그 가위바위보를 해 가지고 게임이 미쳤어요. 가위바위보 해서 그 이긴 사람이 먹는 거지. 아니 왜 카메라만 돌매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럼 음. 아니, 그냥, 아니 그냥 그러니까. 그거 내가 가위바위보에 지면 난 이거 못 먹는 거야? 그렇지. 결국엔. 내가 시켰는데 왜? <웃음> 누나 하자면 할거 같아. 근데 내기의 신이긴 한데. 근데 재밌을 것 같긴 해. 그니까, 러그못 먹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 그러니까. <웃음> 그러면 가위라이보 해서 어. 이긴 사람 어. 한입 말고 내려 놔. 안돼안 돼. 아 왜? 그냥 너희들끼리! 응. 내가 네. 내가 시켰잖아! 돈 줄게. 나도 줄게. 전안 줄래. 아, 아. 눈 빠져. 가위바위 이겨서 그냥 먹을래. 한한 입은 좀 그러니까 두 입. 세입으로 하자. 세입? 세입이면 세입? 세입. 없어. 아니, 아니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많아. 그럼 세입이면 나 먼저 사어하고 할래. 다 먹을 수 있어 세입이면. 너배 빠져. 나는, 나는 닭다리 양쪽. 명이 세입자. 나양 닭다리 양쪽으로 잡아서 이렇게 막 갇혀가지고. 그렇 먹어도 돼이뚱떼지야 아.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순서대로 이제 그걸 하는 거지. 세입을 먹는데 그때동안 다른 사람들은 구경을 해야 돼. 방, 저기 방 문에서 이렇게? 아 방문. <웃음> 굳이 왜, 왜? 왜 굳이 왜? 굳이, 왜, 굳이, 왜, 굳이, 왜 굳이. 그냥 바로 옆에서 본거 같은 거 아니야? 어, 안 해, 안 해. 아니, 그게 이게 좀 멀리에서 조금 거리감이 있어야 그런 간절함이 들좀 묻어나는 거지. 방송을 보는 거야. 아, 거잖아. 약간 아, 그러니까 유튜브 먹방 아, 보는 것처럼아얘 예. 빨랑긴 느낌으로? 언니 그 언니 안 할래? 언니가 하지 말래? 아니 아니. 아야 갈바브 빨리져 내가 나너 너무. 일단 이렇게 먹... 아, 안 내면 진고 가이가 이보. 어이 아, 아, 야. 자, 개 짜증나. 아 진짜승나. 아 진짜. 아 이봐 이보. 가 이보 하나. 이렇게 되면 연습 게임이야. 이렇게 되면 아, 이제 정훈 형이 손님을 먹고 우리가 들어가 있는 다 아, 그런 거. 아 연습 게임이었 아까 연습 게임을 했잖아. 아이 그건 내가 충분히 설명했지 않나? 아니 안 내면 씨 정훈 씨. 혹시 이 게임은 제목이 뭔가요? 제가 콘텐츠 제목을 정하고 그래서 그럼 그거 어때요? 자메이카 페인만와 진짜 킹받아아 안돼 안돼 먹지마 제목 재미없게 지었으니까 네. 자메이카 아즈카바네 죄수? 오케이 때요 <웃음> 뭐야 저, 저기 죄수. 저기 아즈카바네 저기 아내가 아즈카바네 저의가 없으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죄수 아, 죄수 아, 저, 아, 저 제수, 제수. 거였어. 거였어. 어, 감옥처럼 오케이. 행동해야 돼 들어가서 오케이 오케이 막 막아도 상관없어 어 그러면. 진짜로 그냥 못 나오게 해야 돼심판이다 안내면 찐고 가 가위 보와 <웃음> 마을, 아, 자 죄수들 빨리 들어와세요. 들수들 들어와 들 들어와 들어와 들 들어와 와들와 들어와 들어와 어 들어와 들어와 들 들어와 제수씨 일로와요. 제수씨, 제수씨. 제수씨 일로와요 재수씨재수씨 일로와요 아, 재수씨아 진짜 개짜증난다 동생이 기다려요 일로와요 재수씨 일로와요 재수씨 그럼 향기 좀 향기 맞고 좀 묘사 좀 <목소리> 해주시면 안될까요? 아그 빨리 해 묘사하지마 아나 근데 장갑 없나? 아 빨리 하라고 장갑 없나? 손으로 먹어 야 이거 시원한 것 같나요? 한입 두입! 두입! 두입! 야저 뭐야? 어, 빨리 먹어 엄마리 거의 다먹었 아니 이것은 못하겠는데 그냥. 어, 어때요 맛좀 표현해봐봐. 근데 제임이 두 입으로 충분한 거 같은데? 아니야 포기해 포기해. 아 저기요 빨리 좀 부터 씌워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목소리> 죄송 진짜 배웠다. <너무> 죄송한데 <목소리> 뭐야. 아이고, 왜아 이거 왜그러야 뭐라 말좀 해보세요 김민수 씨. 물 나가고 싶다. 아 정말 <맛있다고. 목소리> 아왜 이렇게 <목소리> 여유로워. 자식했어. 빨리 좀 먹어 빨리. 아, 뭐야. 오. 대박. 어? 오! 어, 개 맛있겠다. 그렇지. 자. 어, 어? 어? 어, 어. 어 저거까지 하면 세이 아님? 어, 어 세이 끝, 어. 세이 끝. 세입 끝. 응. 나와. 나와. 나와. 나와. 그래. 그러 끌어내. 그러, <웃음> 자, 가위바위보가위바이 뭐. 가이 바이 가보가보 어, 아. 가보가위바위보가위바위보 <웃음> <가이바보. 웃음> <야. 웃음> 들어가 재수들아. 재수들 아 들어가. 발가이복. 아 어. 아. 나 진짜. 나 진짜 내가 시킨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아 이거는 재미 없잖아. 나 재수들 다 들어가 주세요. 왜요 왜요 뭐요 아뭐 하는 거야. 뭘? 얘 가복이에요. 아니야. 아 이상한 거 아쉽다 아아아아아 베린거 뭐 날아갔네 진짜? <웃음> 분량이 기대돼 <웃음> 유준아 죽었는데? 유준아 배고파서 죽었어 아형 아, 봐야 돼요 형유준야 돼요 형 먹는 걸 봐야 돼끝한입줄때 끝만 빼고 끝 빨리 한입더 먹어주라 진짜로? 어할았어 진짜로? 맞겠냐? 야너 지금 두입제, 몇 개야? 두입제 두입두입 세입 아니었어? 아니야 두입제 아, 그만... 너왜 아, 키스하려고? 입술 핥다 보그아침 뱉던 거이 찜은 찜해놓은 거지 야 뭐야 세입 끝이요 내려놔 오, 매너, 있는데? 오, 매너 있는데? 매너 있는데? 매 없네 넘어가? 빨리 다음판에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리리리리 아, 자, 죄수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아... 아... 안 되면 찐거가이거이 보! 아... 씨... <웃음> 안 되면 찐거가이거이 보! 아 껍질만... 어머? 이겨버렸네? 아이고 식품은 아니에요? 아... 맛없는데 이거? 아, 그럼 세번할짝 하고 주세요. 저희가 먹게 그거. 그럴까? 어? 한 입씩? 아 냄새 봐. 아! 아! 야, 소스 떨어졌다! 개맛있겠다! 형 허벅지! 어! 안다! 안다! 안다! 한 번만! 한 번만! 안 돼! 안 돼! 아직 못 먹었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먹을라 했는데! 아 맛있다! 아, 개맛있겠다! 정은이 허벅지 개맛있다! <웃음> 아, <웃음> 어 이동할 양식이었는데! 이게 4매가 통달이지, 이게! 어그 순간 이었다이 그 지금 미동노나가 한입 크게 먹었습니다, 또! 와! Wow. 드디 음, 먹었나요? 음, 와! 진짜! 와! 아, 진짜 맛있게 아, 먹는다! 와! 진짜 개맛있겠다아 소리 봐! 나, 나, 이 먹고 싶... 야, 아. 빨리 와.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가 나, 가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아뭐요 형? 당근 나눠요 당근 당근 주세요 당근, 당근! 나, 당근! 나, 나 주니. 뭐너 여기 넣어줘 입. 입사유. 아니 옷은 죄수복을 입고 이걸 먹고 있어야 돼. 아, 나 입술에 넣어줘. 어. 와다와한 입에 저걸 다 먹어? 와 냄새 미쳤는데. 왜 어, 냄새 개질린다 이거? 아, 아 냄새. 아, 자메이크 아, 냄새. 아 담배 냄새. 아 담배, 아, 담배 냄새. 냄새. 아 담배 봐요. 냄새. 아 담배 냄새나요. 마피아 한 번만. 그래 이렇게 먹으면 두, 한 번에 다 된다. 좀비인데? 어 예, 아우 추잡은거 남은 거저두입이에요 이거? 바이... 야동 야동 집어요 야동 이거를 해요. 아니 갈고. 이거 너무 야한데 야동 찍어요이 노답 어... 붙어요 이거. 와나 깔끔하다. 와자 저거 보고 동기부여 됐어. 아니 자물쇠. 갈가로갈 오케이. 와. 아니, 아니 몇개 없어 이제? 개 맛있지. 와나 지금 얼마 없어? 나 진짜 맛있어. 가이 가이버. <웃음> 아 씨. 아, 요즘 너무 안 내면 찐거 가위가위 보 가위가위 보가위가이보나도 콜라 먹고 싶어 그러니까. 아, 콜라 먹고 싶어 야 야, 근데 진짜 맛있어 나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 나는 좀 다른 먹어보고. 방식으로 먹어보려고 다른 방식으로 먹는다고? 껍짓만 <목소리> 먹으려고 <목소리> 와! 와 진짜. 너무 잘있네 야, 진짜 개운다 와! 와. 아, 진짜 저거 존나 매너 아, 아니야 저거 진짜 아 존나 아, 아, 아, 아, 진짜 매너 없어 아 뭐하냐고 아야 이거 어 아, 거야 이기던가 이기던가 와 진짜 미쳤다 진짜로. 와 진짜 왜 저래? 나도 진... 저래야겠다. 이제. 나도 저래야겠다. 나 껍질 파는데 진짜. 와, 왜 저래? 아 나도 저래 보고 싶다. 야 다른 <웃음> 것도 왜? 같은 거세번 해. 내가 왜? 와. 그건, 그건 와. 그건 뭐? 나긴... 저 광기 봐. 광기 봐. 어 올라온 거 봐. 저래. 와. 와 진짜. 와. 여너잘 벗긴다. 확실히 잘 벗기긴 하네. 그때, <웃음> 그때 누나 얘기한 것처럼 역시 경험이 있어 <웃음> 진짜 솔직히 나랑 전혀 한 입도 못먹음아배불러 그, 근데 그게 나 정훈이 허벅지 빵게 다야 <웃음> 아, 형 허벅지라도 빨라지 저는 아까 <웃음> 어? 아 진짜 맛있겠다 진짜 보들보들하겠와 아, 껍질 존나 껍질은 에바인 와 진짜 맛있겠지 <웃음> 나 진짜 나 진짜 저, 저, 그냥 무시하게 닿아서 먹으면 양좀 떨어뜨려주세요 <웃음> 야 맛있게 먹는다 야아 껍질, 아, 껍질 먹는 거 진짜 개나쉽겠네 아, 어, 그만해라. 아 진짜. 진짜야? 아 진짜. 어, 아, 너 진짜 너야 너가 진짜 찐 광기다. 야너 진짜 그만해라 진짜. 와 그만해. 그거. 와그 감당 제 반응? 야 그럼 그 뒤에 사람들은 다 그것만 먹어. 와. 야 나. 와. 나 내가 한번더 걸리잖아. 이거 세 마리 떠친. 아 아니야. 진짜. 아니 굳이 세 마리로 활용해서 커피. 나왜안 걸리지? 이유는 뭐야? 그런 아, 애들은 진짜 식성이 변. 저런, 저런, 저런 사람들이 거야? 다 알맹이 비어 있고 뭐, 껍데기만 신경 사람한테 주려고 저야. 어 언니 저한말다 했어요. 누나 아, 나는, 나는 저 방금 뭐라 그랬냐? 나는 저 근데. 한말다 했어요. 너 나도 방금 뭐라 그랬냐? 껍데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봤어. 어, 언니 언니 껍데기. 진짜. 언니 저한말다 했어요. 여태까지. 언니 껍데기보다 언니가 더 예뻐요. 진짜 입 짜물고 있었어요. 진짜. 누나 아, 아, 아. 나 제일 좋아하는 것도 돼지 껍데인 기거 알잖아. 아 진짜 진심으로. 진짜 예쁘다. 지금 약간 자메이카 통다리 구인 광고가 광고 보는 줄 알았어. 와 진짜 미스 코리아 는 역시 달라. 어 뭐야 어, 광고 아니었어요? 어 언니 까 그러니까, 아, 아, 아, 아니 비비큐 뭐. 아니 비비큐에서 왜 전현주 안 데려가고 뭐한대? 나 내가 오늘 전화할게. <웃음> 역시 안 하, 아무 말안 하고 있는 준웅이가 제일 낫다 아 진짜 줘? 진짜 줘? 응, 뭐? 뭐? 아, 이거? 오이이 너무 좋아는데아 이거 게임 파괴잖아 게임, 아, 게임 파괴야! 파괴. 뭐왜 착해? 왜책 한적해! 아됐어 빨리! 게임 파야가위바이보가바야이 아, 야, 이 오빠 야시야이 야. 야, 야. 야. 시간이 없어! 야이 오빠 야동찍는다야 이거 껍질 다 먹고 먹고 끝끝내 책 한적 뭐냐? 아니 지금 너, 나 지금 너무 열불나서 안되겠어 아니 되게 한번도 안먹은 사람처럼 얘기하시네요 아니 근데 아 그러면 은 이제 저렇게 하죠 제수를 아, 아. 몇명만 넣어놓고 아, 그러면 그러면 제수 영둥이로 뽑을까? 한명이는 외로, 외로우니까 두명이로 하자 아, 오케이 명이, 오케이 두명하고 아, 나머지 네명이서 식사 투표할까요 투표? 영둥이? 네 끝이라고 우리 네, 네. 그래도 그 두명은 영원히 못 먹는거야 어. 여기서 걸리면 네. 난 진짜 그 둘은 그래도 조금 외로우니까 어딨어 그 둘이 먹으라고 생수 드릴테니까 예. 아, 자, 여기서 버리셔 안내면 된거 가이 가이포. 가이 가이포. 어. 아, 진짜. 어찌 개복칠 아, 영동 일단 해. 아, 그래도 영동이 한번도못 먹었잖아. 내, 내가 내가 싶잖아. 지금 응, 여기 공주 공주 감격해 가지고 난 껍질도 못 먹었어. 그럼 일단 한번 들어가 봐 봐. 한번 들어가 보고 <웃음> 우리가 먹다가 <웃음> 너네가 제주들의 그런 눈빛이나 간절함을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동할 수도 있어. 껍질. 껍질 남겨 줘. 자, 준요 빨리 먹읍시다! 고고! 나이번에 저술 나도 나뻔나어나나나 나도 나질도한도만 먹고 싶다. 음 <웃음> 진짜 너네가 이렇게 내가 시킨 치킨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다 기분이 좋아지네 전, 전 제가 해생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됐어요 그걸로 말해봐 얘기해 봐 사랑해 얘기해봐 어, <놀람> <놀람> <놀람> 진짜 예쁘다 <놀람> 와 진짜 예쁘다 근데 와. 와. <놀람> 아니 근데 정둥아 저거 보고 예쁘다고 하는 거 같은데 맞아? 아니 아니 누나 진짜 예쁘다 <놀람> 아니 윤짜나 오늘 너 집에서 보자마자 반했어 일어나자마자 옆에 여신이 누구 있길래 안 그러던데? 그런 표정이 아니던데? 응. 못볼걸 봤다던 표정이었던 거와 진짜 예쁘다 응. 와 진짜 예쁘다아와와 <웃음> <웃음> 됐다! 오. 됐다! 그러니까. 됐다! 막변 잘해라 아 진짜 너무 맛있다식었는데도 너무 맛있어 야? 벌써 뭔 말이 없는데? 아야나 챙겨주는 정훈이 없나? 이게 뭐냐면 닭다리라는 거. 자메이카에서 건너온다고. 나는 근데 얘보다 응. 너 입술이. 그래? 그러면 형은. 응. 누나 그래, 누나 그럼 왜 그럼 너 이거 하고. 먹어. 내가 이거 먹어. 너내 입술. 누나 어? 양념 입술. 들어봐. 저기 진짜 먹어도 돼요? 이, 응. 이거, 이거 맞나? <웃음> 그럼 너 입술에 묻은 양념 할 타도 돼? 동시에 어, 동시에. 어, 누나 동시에. 입술 할때나 아, 이거. 언니 주려고껍질 준비했는데. 아 아니 나 여기 여기 나 여기 여기. <웃음> <웃음> 와 진짜 믿어서 보는 게 대박이에요 아, 오늘은 진짜 와, 질투가 하나도 진짜 가 하나도 안나 진짜 대박 진짜 요 오늘은 진짜 로질진가안나 어, 아, 얘는, 얘는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얘를 얘진내 입술이면 돼얘진내 입술이면 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주면 됐지 진짜 진짜 진 진짜 할짜 같아요 나 이러다가 진짜 할거 어, 어, 같아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그 지금 옆에 있는 요, 자, 요 자메이카 아, 요 양념구이가 너무 맛있어 보여 누나 누나 누나 어? 얘, 얘는? 얘 너무 맛있겠다 뭐시고? <웃음> 어? 어, 어? 잠깐만 어. 거기 좀 아늑해 보이는데? 치킨 근데. 들어가니까 어 이거 문 닫자고 <웃음> 야, <웃음> 야 너네 뭐하냐? 존말때 나와라 <웃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웃음> 뭐가 맛있다는 거지? 이거 너무 맛있어 어? <웃음> 문 열어봐, 너네. 안 되겠어. 문 열어. 아, 아 지렸다. <웃음> 미친, 미친. 너 압수해. 야, 영국아. 너압수 진짜, 진짜 맛있더라. 나 진짜 야. 쩔더라. 좀 쩔더라. 아, 진짜. 뭐야? <웃음> 아. <웃음> <야, 야. 웃음> 그거 귀엽 들 아니 아니 잠깐만